여기 쓰기 전에 여기 잠깐 볼게 4대 품사 중에 접속사, 부사 전치사, 형사 들었는데 그 네. 중에서 부사는 맞고 그 다음에 접속사와 전치사는 품사가 맞기는 한데 얘네들은 네. 8대 품사에 들어가 아네 어, 그러니까 이제 어, 더 근간이 되는 아주 메인이 되는 4가지 품사는 형용사, 부사 말고 다른 애가 두개더 있어. 그러면 이제 5대 문장 성분으로 가볼게. 5대 문장 성분에서 어로 끝나는 단어 다섯 개가 있어. 자, 뭐, 뭘까? 한번 써볼까? 그렇지. 좋아. 그렇지. 목적어. 꼭 행동으로 네. 해서 서로 어, 좋은 결과를 만들면서 어, 발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어. 선생님이 어, 실력과 네. 성적을 무조건 올려줄게. 알겠지? 어, 네. 어. 네. 하는 만큼 그 기대 이상의 것을 더 얻어갈 수 있게 해줄 거야. 음. 단순히 네. 그냥 주입식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해. 또 그렇게 우리가 그걸 준비해왔기 때문에 가능하니까 대신에 좀 어, 노력을 해야 돼요.